뭐 먹지? 뭐 입지? 어디 가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크고 작건 모든 고민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고민을 없앨 수 있을까요? dbr이 알려주겠습니다. 고민을 없애고 싶으면 우선 그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든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음, 먼저 고민은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은 고민의 연속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고민은 바라는 마음에서 유리합니다. 생존욕, 수면욕, 식욕, 성욕, 나태욕, 감각욕, 인정욕구 등 흔히 말하는 7가지 욕구죠. 때로는 욕구를 채울 수 있어 기쁘고 때로는 욕구가 채워 지지 않아 불만인 사람이고 그런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민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판단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판단이란 이 일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인생을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뛰어나고 뒤처지는지 등 반정짓거나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학대하는 자학도 판단이고 잘 안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나 망설임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다 모두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불만 우울 걱정 등 많은 고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힘들고 감정을 소모하는 판단을 계속합니다 아니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쟤는 외모가 어쩌고 성격이 또 어쩌고 하는 일이 어떻고 왜 이럴까요? 판단 뒤에는 나는 훌륭하다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 라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죠 당연히 삶의 일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 옳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도 상념도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해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세상에는 비교하기 평가하기 여기저기 파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도는 소문은 그런 판단들의 집합체인 셈이죠 이런 쓸데없는 판단이야말로 괴로움을 낳는 원인이 내 판단도 조심해야 하지만 남들과의 판단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판단한다고 나까지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죠 내 마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헛된 반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같은 지나친 판단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면 판단을 멈출 수 있고 판단을 멈춘 순간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고민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평가하지 않은 연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타인의 시선에서 홀가분해지는 연습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 연습 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디 b r 을 읽어보세요 그럼 끝!